돈에 대한 위대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을 마케팅 천재로 만들어줄 위대한 공식입니다. 이 위대한 공식은 이 책의 저자인 마크 조이너도 부자로 만들어줬고 아마 트렌드헌터라는 카페 아실 거예요. 그 카페 운영자이신 정영민 대표님도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왜냐면은 이 공식에 나온 이 책에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영민 대표님께서 네이버 카페 마케팅 강의를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많은 사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책에 나오는 문구를 어떤 강의 홍보 문구에, 네, 많이 쓰시는 편이었어요. 몇년 전까지. 네, 요즘 잘 모르겠네요. 네. 마크 조연의 위대한 공식. 궁금하시죠? 이게, 보, 이게 무슨 공식인지. 네. 이 위대한 공식은 단세 줄입니다. 세 줄. 세 줄. 네. <웃음> 간단해요. 첫 번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생각해내라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제안을 군중에게 팔아야 돼요 군중 네. 아무나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제안이 먹힐 만한 군중한테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한번막 벌었다가 끝나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줄두 번째 제안이 필요해요. 두 번째 제안. 원래는, 요, 이 군중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분도 있어요. 군중이라는, 예. 근데 저는 요두 번째 잔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한, 물건 하나, 하나를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뭘팔수 있을지.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온 홍보문구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웃음> 만약, 저랑 누가 햄버거를 가장 많이 파는지 내기를한다면 무엇을 가장 큰 이점으로 내세우시겠습니까? 네,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고의 품질의 햄버거로 햄, 햄으로 햄버거를 만든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참깨를 뿌린 진짜 맛있는 햄버거빵을 쓰겠다는 분또 어떤 분은 <웃음> 파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네, 또 어떤 분은 최저가로 팔겠다는 분 네. <웃음> 만약에 저랑 경쟁 상대에게 이 모든 이점을 다예 네, 오케이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이점 너다 가져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좋은 햄 쓰고 참깨 뿌린빵 쓰고 진짜 목조인데서 최적가로 팔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사람은 이걸 다가져도 되는 대신 저도 딱 하나만 요구할 거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은 네. 무슨 이점일까요? 딱 하나. 다 줘도 돼요. 근데 전딱 하나만 같이 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굶주린 군중이에요. 배고픈 사람들. 네. <웃음> 모든 걸다 줘도 저한테는 제가 아무리 싸구려 빵을 싸구려 빵을 팔더라도 맛이 없다라도 저한테 배고픈 군중이 있으면은 제햄버거는다팔 수가 있어요. 네.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틀림없이 굶주려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돌돌이 신사임당님의 돌돌이 기억나시죠? 그런 제품에 대해 목마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돌돌이가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그 후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단점들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슥슥슥 많이 팔렸어요. 네. 사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면 나중에 판다에 욕먹고 안 좋은 소문 나긴 해요. 저조차도 불량률 90%의 물건을 쬐끔 많이 팔아봤어요. 그리고 시중에 진짜 안 좋은 제품인데 마케팅의 승리로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알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물론 이게아 근데 사실 중요하긴 해요. 네. 이렇게 돼야지 자연스러운 바이럴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무조건 이렇게 훌륭해야 된다 건또아니라 얘기예요. 마케팅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막에 사막을 걷고 있었어요. <웃음> 근데 물을 파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아무리, 아무리 쓰레기라도 물이 쓴맛이 나더라도 안 팔리겠어요? 당연히 팔리죠. 수질이 좋을 필요도 없어요 3급 수도 팔립니다 목마른 사람한테는 네. <웃음> 이게 하나의 응응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가지 성공 사례를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그다음 목마른 군중 타겟팅 그 다음에 두 번째 짠또팔수 있는지 요렇게세 가지 요소로 여러가지 성공 사례를 설명해줘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 카페 마케팅을 많이 팔았어요 네.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카페 마케팅은. 네. 책 내용은 되게 쉬워요. 마케팅 책 입문서 추천드립니다. 추천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책을 아마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절판됐기 때문이죠. 네. 근데 한번 볼만해요. 네. 쉽고 재밌습니다. 뭐 이론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거절할 수 없는 재는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군중, 타겟팅내 제품이 진짜 필요한 사람. 요것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잔을 팔아라. 어떤 제품을 딱 히트시켜가지고 이게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팔게 없어요. 또, 또, 하나, 또 다른 제품 소싱해야 되겠죠? 그러지 말고, 누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건을 소싱하지 말고 카테고리를 소싱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카테고리. 네. 물건. 만약 일부러 그냥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뭐라고 하죠? 뭐,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네. 뭐, 다른 물건 또 골라야 되고. 그러지 말고, 이게 또 심사임장의 방식인데요. 카테고리를 저하는 거예요. 나는 어뭐 건강 식품을 팔겠어. 나는 건강 운동 기구를 팔겠어. 아니면 나는 인테리어 용품을 팔겠어. 나는 주방 기구를 팔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 다른 거. 이게 안 되면 뭐 다른 거.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주방 용품을 샀을 때또 다른 주방 용품을 또그 쇼핑몰에서 살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잔 이런 거야. 그리고 어, <웃음> 네. 뭐 두번째 잔에 해당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약네 한달 먹었는데 괜찮은거예요또 다음달, 다다음달 또, 다음 달, 다음 달또 먹는거죠 유지하려고 또 먹고 그 다음 강아지 간식 네 그리고 건강식품 이것도 계속 사먹을 수죠 두번째 잔이 되는거죠 계속적으로 사먹을 수 있는거 그 다음 무슨 회원권 한달짜리 그다음뭐 영어강의 같은거 이런게 아니면은 요런식의 이런 제품이에요 제품만 파는게 아니라 제품에다가 어떤 리필부품이 같이 껴져있는거예요 제품만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갈아껴야 되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처럼요. 아니면 은 일회용 소모품이요. 먹어서 없어지거나 써서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요. 요런 제품이라면 은두 번째 잔을 팔기가 상당히 쉽겠죠. 네.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절할 수 없는 지요거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내일이나 모레. 그다음에 군중. 음료수를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료수 만들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대신 배고픈 사람을 찾아내면 돼요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람이 어디 커뮤니티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어떻게 타겟팅을 해야지 배고픈 사람에게 접근을 할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팔려면 은내 상품 구성을 두 번째 잔을 팔수 있는 그런 걸로 갖춰놔야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세 가지 다 생각해볼 만한 사례예요 네, 내일 또 내일은 거절할 수 없는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뵐게요